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타워지공 가족 18편인데요 먼저 요즘 빅뉴스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학생들의 계약 연기죠 물론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태로 무려 네번의 계약 연기 끝에 학년별로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4월 9일에 중고등학생 3학년이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중고등학생 1,2학년은 4월 16일자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학생이었다면 학부모였다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특히 고3은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학년이기에 수능 등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학생분들 힘들겠지만 열공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타우지홍씨가 마트에서 호거 재료를 사와 집 호거를 해먹는다고 하는데요 저번 편에서 마트에 갔을 때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맞을까요?好了，我们马上就要到了。今天去超市要排队，而且排的队还比较久。我们要我们去换一个超市吧，换一个超市看看啊。啊？ 아 이거는 쇼핑 규정 사항인데요 1번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은 구역에 하루 한 집에 한명어 근데 둘이 같이 왔는데 2번 본인 지역에서 발급받은 통행증 혹은 건강통행증 3번 매번 외출은 2시간 이내로 규제 4번 경영장소에서 쇼핑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라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저 어? 어? 어? 这是羊肉片拿 어? 酒吧 어? 冷啊香菇 어? 어? 包吧 어? 个菜 어? 어? 好了我们出来了准备回家了出来太阳没了一下子太阳就没了好冷啊越来越冷了 도로에 아직도 차가 거의 안 다니네요. 마트도 줄을 꽤 서긴 하는데, 내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안이 밖에서 인원수 제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타워지홍시 부부는 방금 호거 재료를 사왔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호거를 자주 해 먹는 거 아시나요? 이번 영상은 호거와 소스까지 만들어 먹는 장면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시피 적어두셨다가 집에서 해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시 서 1번에 火锅底料번에生번에5大蒜6번小葱的葱白번에9就是花椒번에点点번에 12번에 13번에 14번에 1 5번 蒜爆香花椒辣椒姜蒜爆香之后把火锅底料也拿进去爆香一下现在就加水就可以把它转移到小锅里面 这是我老婆刚才调的酱这是香菇刚才买的这是刚才买的娃娃菜热干面这是宽粉这是牛肉这是蛋饺刚才买的今天还买了一瓶酒这个锅有点高感觉想站起来吃一样啊 今天就喝个三两吧不要不能喝多了那有三两啊那有三两哎有哎肉卷肉卷呵呵呵 下羊肉快下羊肉快开始我要把它把它分开了妈你看我把它烤热没你想不想吃热干面你先吃吧这配上芝麻酱就是热干面这个这个我们来尝试一下哎很好吃的非常喜我非常喜欢吃 <목소리> 저렇게 호거 육수를 만들고 입맛에 맞는 재료를 넣으면 그만이니 호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국만큼은 집에서 해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 며칠 서울 아산병원 등대형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의료 관계자와 입원 환자들이 격리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도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어 폐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응로나 선별진료소 거점 병원인데요. 직원이 2,000명에 입원 환자가 460명이나 되는 대형병원이라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련 병원을 근래에 방문하셨다면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